왜 이렇게 많아요? 제복이? 조금씩 다 불러드릴까요? Tonyo Kanel Tonyo Kanel Tonyo k a n e 이 t o n y 이 Kanel t o n 아아아 a n e l t o n 아 o Kanel Tonyo Kanel Tonyo k a 가 e l t o 맘에 걸려 가끔씩은 좋아서긴 하고 더끔씩은 행복의 맛을 받아 아직도 너는 너는 너는 이팬이 <웃음> <웃음> 마지막, 마지막. 주 시면 정말로 제 단독 콘서트에 찾아오시와 <웃음> 주시면 다 불러 드립니다. <웃음>